우리 이전 시간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코드의 이 구조를 더 튼튼하게 예,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객체지향의 양대산맥은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스턴스를 살펴볼건데 자 인스턴스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스턴스는 하나의 클래스를 복제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값과 서로 같은 메소드를 가진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다. 시작해 봅시다. 자, 이 수업에서는 새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요. 어카운트, 어카운팅 클래스 앱을 수정을 하면서 이걸 한번 개선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우리가 짰었던 이 코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. 자,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자, 이렇게 어카운팅의 내부적인 상태, 보통 상태라고 하면 변수의 값입니다. 자, 상태가 뭐 수십 개를 세팅을 쭉 해서 뭐 수십 개의 메소드가, 뭐 수백 개의 메소드가 호출이 됐다.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다른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어카운트. 밸류 오브 서플라이 그리고 그 제품은 값이 2만 원이에요. 그리고 그 제품은 VAT 레이트가 0.5인 거예요. 어떤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제품마다 다르거든요. 0.5건 너무 많죠. 0.05. Expensive 레이트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0.2 구요. 그래서 메소드를 딱한번 호출한 다음에 다시 이전에 작업했던 이 만원의 0.1% 0.3에 해당되는 저걸 또 해야 된다. 저 작업을 저거에 대한 여러가지 작업을 또 해야 된다. 라고 한다면 다시 상태를 세팅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나가겠죠. 그리고 이 과정이 막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래스의 내부적인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버그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. 자, 클래스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의 이름을 어카운팅1으로 바꿉니다. 그리고 이걸 카피해요. 그리고 어카운팅 2로 바꿔요. 그리고 3, 4 계속 몇몇 몇 가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하냐? 어카운팅 1의 Value of Supply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Accounting, 여기 있는 이 부분 2만원짜리 저거에 대한 세팅은 Accounting2에게 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되면 Accounting1의 Value와 Value of Supply와 v a t Rate와 Expense Rate의 값은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어, 이 이후에 프린트문을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어카운팅 u 1의 내부적인 상태는 어, 변경되지 않을 거니까요.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? 클래스를 복제해서 서로 다른 상태, 서로 같은 메소드를 갖도록 한 것이죠.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돌려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, 복제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고 더 버그가 적은 코딩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. 예, 금방 이해 안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좀 별로잖아요. <웃음>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예, 어떤 점에서요? 만약에 우리가 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바꾸려면 복제한 모든 클래스의 메소드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정의를 추가하는 건좀 그렇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 자바를 만든 사람들은 클래스라는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습니다. 자, 요거는. 이것도 주,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. 어떻게 하냐? accounting 앞에다가 new를 붙여요. 그럼 이게 뭐다? accounting 클래스를 복제하는 명령입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도 해주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걸 실행했을 때 accounting이 복제된 무엇이 만들어지는데? 저는 A1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 A1이라는 저 변수의 값으로는 반드시 어카운팅의 복제본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. 자 그렇게 한 다음에 A1의 Value of Supply는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. 자, 그럼 이제 또 다른 복제본이 필요할 때는 a2.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이렇게 해서 a2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a1 이렇게 있었겠죠? 다시 A1 프린트를 해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서도 클래스를 복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. 잘 이해 안될 거예요, 물론. 자,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. 이때에 new를 붙여서, 클래스 이름 앞에 new를 붙여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뭐라고 하냐면 instance 라고 부릅니다. 자 그리고 이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static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는 사용되면 안 돼요. 자,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? 어...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코드를 좀 정리할까요? 음. 자, 이것이 바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자바에서는 메소드로 구조를 잡고 또 메소드와 변수를 그룹핑해서 클래스로 구조를 또 잡고요. 그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를 통해서 또 다른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코드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 자바의 어, 자바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, 이러한 특징은 현대의 많은 컴퓨터 언어들이 어, 따르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까요? 뭐 더할 수도 있겠지만 뭐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. 아니, 조금 과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또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다 보면 어, 더 이상 이제 그 선생님에 의존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실겁니다. 예, 그 상태까지 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이 정도까지 해서 나의 앱 만들기는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불만족을 찾아서 발전을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. 응원합니다.